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이제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된 반도체주 저평가되어 있는 반도체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승 흐름이 아주 좋았던 FST 현재 이제 상한가를 갔죠 시총은 상한가를 가면서 4,600억대고 어 포토마스크용 어 펠리클 생산 업체입니다. 이 아, 요게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삼성전자가 이 펠리클에 투자했던 기업이 이제 F FST 또 SNS텍 이두개 기업이죠. 430억, 658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종목이 반도체 중에, 중에서는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죠. 어 그리고 어 차트를 보시면 이제 FN FST 바로 이제 그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상승해주면 이 전고점이죠. 요 라인대를 넘을 수 있는 그 위치 때까지 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 어, SNS테 어, 얘는 이제 오늘 신고가를 쓰면서 이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이 투자한 기업들 아주 눈여겨 봐야 되겠죠. 어, 삼성도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투자를 하지만 어, 전망을 밝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쪽 삼성이 투자한 기업들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그 예로 보시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죠. 얘도 오늘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가장 좋습니다. 2만원대에서 8만원대까지 4배를 급등을 시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590억 규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은 현재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1조 4천억대까지 수준대까지 올라와 있는 레인보우 그리고 오늘 그 살펴보실 저평가 반도체주 한번 그 살펴보시면 프로텍이 5% 상승 했습니다. 퍼는 6배 수준이고 삼성전자가 14배 수준이죠. 1, 2, 3분기에 4, 500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프로텍은 3,674원, SK 하이닉스가 8,000원대를 벌었죠. 그리고 비슷한 수준을 번 기업을 보시면 원위기가 어, 1,2,3북이 4,440원을 벌면서 퍼 7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 요 중에서 이제 퍼가 가장 낮은 기업은 텔레칩스, 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죠. 오늘 4배 수준이고 PBR은 1.28로 이 삼성이 여기에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높죠. 어, 그리고 이제 1배가 안 되는 기업 0.84, 0.9, SK하이닉스, 프로텍, 또 네패스, 어, 뭐 QRT, 또 PSK, 어, 원익이 이런 종목이 이제 1배가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부채는 프로텍이 12%로 이 중에 이제 가장 낮죠. 시가총액은 삼성이 3, 378조. 엄청 무거운 주식이지만 오늘 뭐 가볍게 아주 2.5%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4%대에 상승을 했고 66조죠. 시총이. 그리고 시총이 여기 이제 가벼운 종목 보시면 QRT 450억. 마이크로 컨설택이 이제 500억대로 이제 1000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아 그럼 차트를 한번 간단히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쌍봉으로 꺾였던 이 62,000원 라인때까지도 이제 오늘 돌파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기대를 좀더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이 반도체주에 대해서. 그리고 또그 매수 주체를 보시면 그동안 꾸준히 매수했던 개인들이 이제 팔고 떠나는 모습을 보이죠. 아주 뭐 좋은 모습이죠, 이게. 어, 삼성은 어,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어, 몰려든 종목들이 비교적 그렇게 크게 수익을 내지 못하죠. 어, 하지만 또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개인이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이렇게 반등을 또 해주는 어,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반도체주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SK 하이닉스 오늘 큰 폭의 반등을 했고 어, 지금 전에 있던 그 9만원 라인대를 다시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를 있습니다 전에 201선이었던 9만 5천원 라인대를 어, 돌파를 해줄지 이 201선을 뚫을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이제 개인들이 이제 거의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하고 개인이 떠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이닉스도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반등해주고 있는 어, 하이닉스 어, 그리고 텔레치스, 뭐 1월부터 뭐 꾸준히 상승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익이, 어, PSK 홀딩스, 네페스 아크, 얘도 1월부터 뭐 상승하고 있죠. 마이크로 컨설테, LOT 베큐 m 얘도 이제 뭐 거의 계속 상승하면서 어 15,000원인 전고점 라인하고도 어 가까운 위치 때까지 와 있습니다. 프로텍